자, 오늘 방송은요, 일단, 음, 지난주 토요일에 가디언데이즈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디언데이즈 간담회에, 어,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이렇게 일단 준비를 했였습니다 유저 간담회에서는요, 우선 그, 디렉터의 발표, 업데이트 사항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저들의 이제 질의 강담, 음, 질의 응답이 있었거든요. 어, 그거에 관련을 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리 콘텐츠는 일단은 그 여러 가지 작년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뭐 시나리오라이터나 뭐 소설가, 만화가 등 이제 리쿠리팅을 했다고 합니다. 리쿠리팅을 진행을 했고 음, 그래서 여러 가지 스토리 콘텐츠에 길을 기울이고 있는데. 음 일단 자체적으로 좀변명스러운 상황이 나왔는데 일단 콘텐츠 관련해서 볼륨하고 개발 코스트가 일단 증가함에 따라서 어 일단 되는데 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비주얼 로벨을 일단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비주얼 로벨이 뭔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비주얼 로벨이 뭔지 뭔가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사실 비주얼 로벨이 뭔지 모르겠더라고. 나만 그래? 로, 비주얼 로벨 하면 딱아이 부분아! 라고 알아들어요? 나만 못 알아듣지? 그래서 비주얼 로벨이 뭔지 네이버에 쳐봤어. <웃음> 그래서 비주얼 로벨은 게임을 진행함에 있어 마치 소설처럼 텍스트의 비중이 극도로 높은 작품들을 총칭하는 장르명이에요. 텍스트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소설이나 전자책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지만 비주얼 로벨은 텍스트에 그림과 음악을 곁들이고 사용자가 이야기의 진행에 직접 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된다. 라고 합니다. 오, 내가 이걸 보고 생각해서 느낀 점은 사실 뭐였냐면 오, 그 뭐지? 미연시 게임하는 <웃음> 게 생각이 났어요. 미연시? <웃음> 어 미연시. 어, 비주얼 로벨 어, 그렇게 설명을 이렇게 이렇게 들으니까 미연시구나라는 점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주얼 로벨 쪽순을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로 어, 이제 추가되고 있는 부유성 만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자체 제작에서 이제 외부 스튜디오 지원 제작이 추가가 되면서 6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일단 스토리 부분이 좀갓제 매력적인 부분으로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그냥 일반 스테이지 스토리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콘텐츠를 통해서 스토리를 좀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성우 콘텐츠로 또 나왔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성우에 대한 말도 많이 나왔었는데 어이 부분은 그 뭐지? 한국이랑 또 탓섭이랑 좀성우의 음. 차이가 난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일단은 그 성우가 이제 녹음실도 설치를 하고 성우를 직접 섭외를 해서 어, 녹음 컨설턴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래모리와 오딜의 고민해결소라는 라디오 컨텐츠를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공식 카페에서 사연을 받아 사전 녹음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이러한 음, 또 성우 컨텐츠를 다고 합니다. 네, 일단 뭐 스토리 부분 발표한 내용들이거든요. 음. 자그 다음은 아 네, 음자 육성 컨텐츠 부분입니다. 육성 뭐스트리봉을 떠나서 일단 육성 콘텐츠 부분 추가되는 게 진화성 파밍이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화성 파밍을 이제 필수적으로 아무래도 영양을 키울 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낮아지는 성장 체감과 진화석 외에 스태미너 소비가 어렵고 진화석에 그냥 스테를다 박으면 그냥 끝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진화석 파밍을 이제 진화석 부스트 시스템이라는 게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 횟수 동안은 그 효율이 증가하는 진화석 부스트를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뉴비든, 어, 더 빠르게 진화석을 파밍함에 따라서 영웅을 키우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이제 그 외에 기존 유저들은 진화석 파밍 이외에 다른 컨텐츠에도 커피를 사용할 수 있게 되도록 만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육성 콘텐츠는그 많이 얘기하는 신규 유저와 복귀 유저 부분에 있어서, 어, 따뜻 이제 보상 부분이 좀 강화가 되는데, 신규 유저는, 음, 기존에는 이제, 어, 스테이지 하향 같은 거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스테이지 하향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스테이지 하향은 없고, 그래서 비기너 보상을 강화하고, 성장, 재화 중심으로 지급을 해서 파티 직접 성장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스테이지 하향을 안 하는 게음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줄수 있는 성체감이고 있어 기존 유저들에 있어서 음 너무 갑자기 스테이지가 클리어 되는 부분은 좀 수정을 돼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 스테이지 하향은 따로 없을 거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복귀 유저도 이제 보상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전용 출석부 이션 추가가 되고요 이게 되게 보상을 큰 폭으로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근데 어 복귀 유저 하려면 20일? 20일 안 하면 된다고 하던가? 그러던데 일단 이거 보상이 5월 좀준비해서 이걸 최대한 빨리 당기겠다고 하는데 음 복귀 유저를 좀 끌어들일 만한 좀 같은 이벤트와 함께 보상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때 음 복귀를 하는 게 <웃음> 아무래도 좋겠죠. 지금보다는 <웃음> 아무래도 게임이 이제 유저가 계속 음, 복귀 유저도 있고 신규 유저가 들어와야지 게임이 계속 음, 유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또 게임이 오래되면 음, 간담회 시점 이후에 복귀한 사람도 준다고 본같한것 같다고? 아 그래? 그 부분은 따로 못 들었네 으흠. 그 다음에는 이제 레어 영웅 상향입니다. 초기 의도보다 레어 영웅, 그 특히 말하는 이성 영웅이죠. 이성 영웅하고 삼성 영웅 유니크의 이제 격차가 증가하면서 단계적 상향 이 예정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주인공인 기사 부분이 있는데 이 기사는 어, 거의 쓸모 없이 버려졌는데 초반에 이 기사 캐릭을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이 기사 캐릭터 부분을 좀 영웅을 먼저 상향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다음 업데이트에 적용이 될 예정으로 어, 기사의 파티 패시브로 모던 속성 공격력 증가로 해서 2차 전용 무기를 추가한다고 해요. 2차 전용 무기를 추가를 하면 어, 레이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음, 좀 상향을 해서 어, 출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또아까레어 영웅 승급을 통해서 이게 승급이 돼서 특수능력 파트 피시보도 번하고 추가 성장 재화를 사용하는데 이게 일단 순차적으로 추가를 해서 이번 연도 말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음.. 내가.. 어.. 어 m j b k a 인님 트위치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이렇게 되면 내가 묶어놨던 마빈을 다시 꺼낼 수가 있을까? 지금 내가 마빈이.. 아 사실 초기화를 하긴 했습니다 초기.. 그 각성 초기화를 했어요 그 초월이 빠진 건 아니라서 지금 현재 초월 상태거든? 어, 마빈을 다시 꺼내서 사용을 할수 있을지 좀.. 음. 아레나 시간이요? 지금 9시부터 11시까지로 알고 있는데 네. 9시부터 11시까지, 22시까지. 아닌데, 10시까지인데? 8시부터 10시까지. 9시부터래. 이미 10시까지입니다. <웃음> 그 다음은 이제 상식 콘텐츠로 원정대가 출시가 되, 된다고 이제 보여줬어요. 이전 공지 때도 좀 나왔던 내용인데, 음. 고난도 실시간 PVE입니다. 최대 3개의 파티가 입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최대 3개의 파티가 입장을 한다는 것 자체에서 음 일단 유비가 할수 있는 컨텐츠는 아니죠 유비가 할수 있는 컨텐츠는 아니고 기존 유저분들의 이제 보난도를 위한 이제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이 3개의 파티가 제한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몬스터를 처치하고 이것을 이제 파티 스위칭을 이용해 최대 8연계까지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이 파티 스위칭은 이제 그 던전 안에서 모스터를 잡아서 게이지를 쌓아서 또 게이지가 쌓여서 그 파티 스위칭 버튼이 활성화되고 그걸 통해서 파티를 스위칭해서 그새 파티를 통해서 연계기를 이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정대 부분에 이제 기존 유저들을 만족할 만한 어 정말 그런 컨텐츠일지, PVE 컨텐츠일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원장대 전용 신규 보스하고 상태 이상 저항 등 신규 보스 기믹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음, 스태미너를 사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무조건 뭐한번 클리어하고 세계 타운처럼뭐 자동이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어, 매일 일에 한 번은 꼭 수동 플레이를 필요로 합니다. 이때 이제 당일 최고 기록으로 그 다음부터는 토벌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 기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계속 어, 스태미너를 사용해서 최고 기록을 계속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이 올라가면 더 높은 스테이지에서 플레이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원하는 가에 따라서 더 높이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한번 하고 그거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이 원통대 부분에 있어서 음 기존 유저분들이 어떻게 어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요. 음 상당히 지금 이미 좀음 일부 이제. 많은 콘텐츠들을 원하는 상위 분들도 있으실 수 있지만, 어, 적당히 분재화된 느낌으로 가테를 플레이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뭐, PVP보다는 이제 PVE 부분에 좀 많은 비중을 두고, 어, 스토리 부분이나 이런 게 새로 나왔을 때그 부분을 플레이하는, 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이 부분은 PVE 콘텐츠이면서도 스토리 부분보다는, 어, 이제 깨 나가는, 본인의 그거를 시험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일종의 좀 명예 보상? 그런 게 있으면 PVP 느낌에또 등수가 매겨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기존 유저를 위한 부분으로 이거는 이제 시즌 업적이 추가됩니다. 이미 너무 이제 기존 유저분들더 나는 더 높은 것, 뭐또 목표 를 달성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도전 과제를 모으고 내정 기간 동안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치자 이제 뭐 코스튬이나 이런 거 명예 관련 요소 제뭐 프레임 뭐 자기 이제 프로필 테두리나 이런 거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하고 그래서 도감 보너스 외에는 스펙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그래서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제 명예 부분 내가 이만큼 세다 라고 뽐낼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지고 특히나 시즌이 지나면 절대 획득을 다시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때만 얻을 수 있다! 라는 그런 명예 보상으로 사용이 될 거라고 합니다. 안돼! 카테 또래 걸렸어! 부들부들 화난다 그 다음에는 이제 멀티 콘텐츠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전에 그 가태를 하셨던 분들이 알겠지만 어, 상당히 pvp 실시간에서 문제 됐던 게 플레이어 간의 상황이 다르게 보이는 문제 등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나 이제 뭐 연결 부분이나 이런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일단 해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친선전 관전 그다음에 이제 그게 잘 되면 3대3 데스 매치까지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출신 친선전 관전이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전을 통해서 대회나 이런 부분을 할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음, 이제 내가 대회를 열면 누군가 참여할 수 있을까? 과연? 그래서 <웃음> 어, 친선전 그, 음과 이제 3대3 데스레치 부분으로 이제 멀티 콘텐츠도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 이런 콘텐츠들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게임 외 콘텐츠로 가디언테이즈 OST 콘서트가 있다고 하네요. 요즘 게임 분들이, 게임들이, 음 뭐지? 그 OST나 이런 부분 콘서트를, 아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이그 음악 부분에 상당히 큰 비중? 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 자꾸 왜 이래 그 한국 유저분들의 감사의 의미로 준비해서 현재 평교권다 완료가 됐다고 하고 일단은 그분 현장 못가도 이제 모두 볼수 있도록 인터넷 행중계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이거 티켓팅도 엄청나겠죠? 가고 싶다 <웃음> 간다면 당첨 못됐는데 이건 당첨.. 당첨? 당첨이라기보다 티켓팅 아닐까? 어떻게 티켓팅 하지? <웃음> 티켓팅 잘 해본 적이 없는데 <웃음> 에, 이제 현테일즈 OST 콘서트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굿즈 그 방송에서 또몇개 보여줬는데 커뮤니티 및 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 지급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 샵을 통해서 판매하려고 어,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담요 그 지도, 그죠? 지도 담요, 그리고 트럼프 그 다음에 뭐냐 이거? 그 아크릴 스탠드 그리고 아크릴 키링까지 어한 5월? 6월? 를 정도로 잡고 카카오랑 하고 있다고 해요 음또 이때 굿즈는 어, 뭘 사야 될지 좀 고민입니다 난 트럼프 카드가 되게 갖고 싶더라 뭐 쓸모는 없겠지만 딱히 쓰진 않겠지만 <웃음> 어 뭐라 그래야 되지? 음 트럼프 카드? 음. 그 다음에 또웹툰 음, 소설 콘텐츠로 어, 이건또 스토리 부분에 좀또 관련된 부분 아니까 그걸 또 다른 걸로 이제 그 세계관을 통한 맵툰 소설 콘텐츠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다른 여타 모바일 게임에서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거나 막 좋아하진 않는 부분이라 음... 따로 이거에 관련돼서 즐기지 않기도 하고 음. 아 이상하게 부더에서도 되게 부더 나온 소설 봤었는데 그건 좀 뭔가 이상했다 그랬나 그런 느낌? 애, 애플레이어 다시 걷다 켜야겠다 켜질 생각을 안 하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월드14 프리뷰가 나왔습니다 막에, 어, 다른 부분으로 풀, 프리부가 나왔고, 이렇게 나올, NPC들의 도트 모습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담회에서 그 질의응답 이전에, 그 디렉터가 준비한, 그 어, 알림 사항을 먼저 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음, 뭐라 그러지? 딱 인봉 간담회는 상당히 뭐 성공적? 이라기보다는뭐 상당히 그래도 평가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일단은 시간이 엄청 길었죠. 뭐 거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어 실제로 방송을 많이 보셨겠지만 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청하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장자 한 7시간 어 정도 했더라고요. 밥도 못 먹고 그래가지고 저도 어저 중간중간 보다가 말다가 보다가 말다가 한것 같아요 그래서 끝에는 하, 언제 끝나지? 어제까지 <웃음> 이걸 할 예정이지? 이런 느낌이었달까? 쪽? 응. 잠깐만요 왜 애플레어가 켜지지 않는 거야 게임 이안 켜져 여기서 넘어가질 않아요 애가 일을 안 해요